화창한 날에 산책이 최고지. 어린애가 취향은 할머니다. 아하, 네, 제발. 얼마나 좋아.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, 음 꽃향기도 좋고. 야, 야. 봐, 야, 야. 나비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. 띠용은 나비한테 화풀이다. 음? 할머니, 힘들겠다 힘센 연우, 도와주려고? 응, 맞아! 나 완전 밥 많이 먹었어 어련하시겠어 소고기 반찬을 하나, 둘, 어휴 좋았어 할머니, 할머니 그 보따리 저어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허허, 착하기도 하지. 고맙지만 어린 내가 들기엔 무거울 텐데. 아침밥 잔뜩 먹은 나는냐여느 걱정 마세요. 냉냉. 쑥스러워하면서 그걸 따라하네. 그럼 꼬마 순녀 도움 좀 받아볼까? 네, 맡겨주시라고요. 응. 응, 응. 뭐, 야 이거 거지었나 완전 무거워. 곧다리가 널 들겠어. 너무 무겁다 어머. 많이 무겁죠 할머니? 아니 나비처럼 가벼운걸 아침에 조금만 <웃음> 먹는건데 할머니는 너의 착한 마음씨에 기분이 나비처럼 가볍단다